다이어트는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세대가 흐를수록 남성들 또한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가지기 위해 많은 관심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다이어트가 날씬해지기 위한 목적이 강한 의미를 지녔다면 요즘 시대에는 몸매보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 계획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다이어트가 뜻하는 의미는 약간씩 변화되어 갔지만 공통적인 면은 예나 지금이나 비만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예전보다 음식도 줄이고 좀더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비만이나 과체중을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보가 넘친 요즘 시대에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야채와 단백질 식단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질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10살이 몸무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는 단지 나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수저에 비해 흙수저의 다이어트 환경도 녹록치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적 아니면 살을 뺄 수가 없냐? 그건 아니겠죠. 저도 예전 체중이 88kg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난한 환경에서 72kg까지 감량한 케이스니까요. 다만 개인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부유층보다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뚱뚱하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과 과거의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뚱뚱해지고 있는 걸까요? 건강과 관련된 주요 정부기관이나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에너지의 불균형 결과 비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칼로리는 너무 많이 섭취하고 신체 활동은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는 드림없이 사실이라 할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데도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비만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고령화 등의 이유로 비만 인구가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있죠. 비만은 단지 눈에 보이는 뚱뚱한 체형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비만 관련 질환 유병률이라 할수 있는데요. 사람은 비만 그 자체로 죽지는 않지만 비만의 길동무들인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당뇨병 등 친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으로 인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선진국을 넘어 이전에는 비만이나 만성대사 질환을 겪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조차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영양실조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조차 비만 아동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가난과 비만과의 관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건강한 식단 관리를 챙겨 먹기 힘든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경제적인 접근성의 차이라 할수 있죠.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식품을 구매하는데도 가공되지 않은 신선 식품을 부담 없이 구매하는데. 이런 과일, 야채, 신선한 샐러드 등은 가격이 비싼 대신 설탕의 양이 적으며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돈을 절약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신선한 음식을 한번 구매하는데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좀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의 가공식품과 음료를 먹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유통기한도 긴데다가 가공식품의 당분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저가의 다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죠. 한두 번 정도의 차이로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한 달을, 일년을 이런 식의 차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분명 돈 있는 사람에 비해 가난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불리한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의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서 식품을 사러 가는 거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을거리는 식료품만큼은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 환경을 생각했을 때 지하철역 근처가 집값이 비싼 것처럼 대형마트나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집값이 더 비싼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먹을거리를 사러 걸어 나갈 때에도 신선한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건그 지역의 부동산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말하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신선한 식품보다는 살찌는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이어트에도 부주충이 유리하다는 조건으로는 단지 신선한 음식을 자주 살수 있는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 내 부엌 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모든 음식을 인터넷상에서 할인을 잘 받아가면서 구매하는데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에 부엌이 신선한 음식들을 조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시절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층 좋아진 환경 덕에 부엌에서 조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 감사히 여기고 있지만 젊은 시절 지하방과 고시원에 살던 때는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다는 건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고시원에서는 부엌이 공동 공간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아주 값비싼 고시틀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고시원에서는 라면 하나 끓여먹기도 상황이 녹록찮았습니다 냉장고 하나를 두고 10여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쓰자면 반찬이라도 넣어두면 어느샌가 없어지기 마련이었죠. 즉,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저열량 고단백 음식을 챙겨 먹고 싶어도 재료를 구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식재료를 구했다 쳐도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 경우였다고 할수 있죠.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은 경제적인 차이와 함께 차이가 나는 여건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상황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여력이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직장이 하나가 아니라 파트타임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집에 있을 시간이 모자르니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다녀와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차이뿐 아니라 제가 자취생활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샐러드와 과일은 꿈만 같은 일이었고 그렇다면 보통 음식은 가공 음식을 먹게 되죠. 일은 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스트레스는 먹을 것으로 풀게 되면서 이성적 선택이 아닌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서 생각이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데 있어 내가 독하지 못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혹은 나는 게을러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에서도 가난함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은 다이어트도 포기해야 하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나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참고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내가 의지박약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운 빠질 필요 없이 천천히 주변 상황도 고려하면서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을 챙기시기도 하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